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 영상은 아래와 같은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린잉시웅 린잉쿠샹, 에하일러브유 900만 돌파를 기록했습니다. 가수 이명웅, 린잉쿠샹, 에하일러브유 뮤직비디오가 900만 뷰를 돌파했다. 지난 5월 2일 히어로린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사랑의 음원과 영상은 11월 23일 기준 조회수 900만 건을 돌파했다. 별빛 같은 내여닝 팀의 트로트북으로 서른도가 작곡하고 순디영이 변곡했다. 이와 함께 지난 15일 오후 6시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이명웅의 더블 싱글 폴라로이드와 자작곡 런던 보이즈가 공개됐다. 음원은 주요 음원 사이트 전체 순위 1위를 휩쓸며 최강 음원의 면모를 보여줬다. 최근 기준으로 멜론은 최근 4주차 1.2위, 탑 102.3위, 실시간 1.2위, 벅스 실시간 1.2위에 올랐다. 다시 한번 모든 음원 사이트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이명웅은 12월 전국 투어 인스턴트 매시 징키로 앙코르 전야제에 나선다. 새로운 모습을 담은 상방향 소통 콘텐츠 양웅의 원색도 계속된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비디오에서 정보를 어떻게 찾았습니까? 댓글을 남겨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 친구가 되는 것을 잊지 마세요.